동영상 광고를 통해 전환과 웹사이트 트래픽을 유도하고 싶으신가요? 액션 트루블 캠페인은 전환과 웹사이트 트래픽을 위해 최적화된 동영상 광고입니다. 영상에 클릭 가능 영역이 유저가 광고를 시청하면서 클릭을 할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종료되어도 유저가 광고를 클릭할 수 있게 화면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글 에즈 계정에서 액션 트루브 캠페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모든 캠페인 탭을 클릭하시고, 캠페인 탭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파란색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마지막으로 새 캠페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액션 트루브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여러 목표 중 리드 혹은 웹사이트 트래픽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캠페인 유형 중 동영상을 클릭하세요. 액션 트루브 캠페인은 구글 애즈 계정에 쌓은 전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전환과 웹사이트 트래픽을 가져오도록 자동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캠페인 생성을 위해 계속 버튼을 클릭하기 전 전환 추적 설정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직 계정에 전환 추적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측 상단에 도구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측정 항목에서 전환을 클릭하세요. 전환 액션 탭에서 파란색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공간에서 추적하려는 전환 유형을 선택하시고 전환 추적 설정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전환의 개념과 추적 설정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전환 추적 설정을 완료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본격적인 액션 트루브 캠페인 생성을 위해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캠페인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일일 예산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입찰 공간으로 내려와 주세요. 액션 트루브 캠페인은 타겟 CPA 입찰 전략과 전환수 최대화 전략을 사용합니다. 타겟 CPA 입찰 전략을 선택하시면 목표한 전환당 비용에 맞춰 최대한 많은 전환을 가져오도록 시스템이 자동으로 운영합니다. 전환수 최대화 전략은 입찰가 설정 없이 설정한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전환을 가져오는 입찰 전략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타겟 CPA 입찰 전략을 선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전환 1회당 지불하고자 하는 평균 금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작성한 가격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전환을 가져오도록 캠페인이 운영됩니다. 원활한 캠페인 운영을 위해 일 예산이 입찰가의 최소 20배 이상이 되도록 입찰가를 적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른 동영상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액션 트루브 캠페인에서도 콘텐츠 제외, 사용자, 그리고 콘텐츠 기반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타겟팅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부터 광고 그룹 이름을 설정하겠습니다. 동영상 광고 만들기 공간에서 액션 트루브 캠페인으로 사용하고 싶은 동영상을 검색하거나 유튜브의 URL을 직접 입력하세요. 액션 트루브 캠페인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동영상의 길이는 15초 이상입니다. 그 뒤에 최종 도착 URL 공간에 광고를 통해 유저들이 접속할 웹사이트 URL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광고에 표시되는 웹사이트 주소를 표시 URL에 적어주세요. 특별히 수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클릭 유도 문안과 광고 제목에는 유저의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문구를 적어주세요. 우측의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여러분의 액션 트루브 캠페인이 유저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페니언 배너는 광고가 종료되어도 유저의 데스크탑 우측 상단에서 광고를 클릭할 수 있게 광고 정보를 노출시킵니다. 영상이 등록된 유튜브 채널의 배너에서 자동으로 가져오는 방법과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이름을 입력하시고 저장하고 계속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액션 트루브 캠페인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전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광고 최적화를 충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초 세팅 후 일주일간은 입찰가, 일 예산, 그리고 타겟팅 설정 변경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광고 목표에 맞는 다른 동영상 광고 생성 방법이 궁금하시면 채널의 다른 영상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